일단 파일질라 프로그램을 여러분들께서 다운을 받으신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 FTP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서 파일질라가 가장 안정성이 좋고 제 생각에서는 어좀 쓸만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카페24 자체에 있는 FTP를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음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 속도도 더 빠르고요 훨씬 더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안정감을 느끼실 수 있는데 그럼 FTP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이냐 라는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카페24라고 하는 우리는 서버를 빌려서 판매자는 상품을 올리고 사이트를 디자인을 해서 고객님들에게 노출을 시켜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판매자가 가지고 있는 이 컴퓨터는 클라이언트 PC이기 때문에 서버 PC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 PC는 무엇이고 서버 PC는 뭐죠? 라고 얘기를 할때 서버 컴퓨터는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사이트를 볼수 있게끔 항상 24시간 열어놓은 서버, 어, 컴퓨터를 가지고 서버 PC라고 부릅니다. 그 서버 PC가 우리는 내 컴퓨터 안에 설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내 컴퓨터에 계속 손님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 명이 같이 이용한다고 생각을 해 보시면은 굉장히 컴퓨터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회사에서 우리가 한칸 임대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 컴퓨터를 임대해서 고객들에게 내스 컴퓨터에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주게 하는 것을 가지고 서버 컴퓨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서버 컴퓨터는 카페24 외에도 굉장히 많은 회사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고도몰 뭐 요즘에 윅스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윅스 그리고 아이웹뭐 아이맵도 있고 그다음 뭐 쇼피파이, 네 이런 회사들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서버 컴퓨터 또는 솔루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적인 사항이라는 거죠 기능적인 사항이라는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쇼핑몰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보면 이렇게 상품들이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데 이렇게 상품들이 눈에 보여지게 만드는 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면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프론트 페이지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리를 하는 관리자 화면이 있겠죠? 지금 여기가 관리자 화면이죠? 이거는 백엔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백단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프론트단이라고 우리는 개발자, 어, 개발하는, 어, 에이전시, 이런 사이트를 제작하는 회사에서든, 프론트 페이지, 백엔드 페이지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이 백엔드라고 하는 페이지가 바로 관리자 화면을 얘기를 하는데 상품을 등록하시고 여러분들 상품을 삭제하시고 진열을 하시고 메뉴를 만드시고 이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처리하기도 하고 주문관리라든지 고객관리라든지 뭐 아니면 메일 발송이라든지 뭐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이 관리자 화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쇼핑몰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쇼핑몰 솔루션을 우리가 빌려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 회사들 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다 거의 다 돈을 내고 사용을 하는데 카페24는 무료다 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카페24라고 하는 솔루션과 고객을 이렇게 접속 받을 수 있는 서버 컴퓨터 호스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를 우리는 카페24 거를 빌려서 쓰고 있고 고객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우리는 카페24라고 하는 서버와 판매자 사이에서 파일을 주거니 받거니 한마디로 내 컴퓨터에서 이쁘게 디자인했는 것을 상세페이지도 만들고 로고도 디자인을 했는 것을 고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F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카페24 서버에 올려야 되고 마찬가지로 카페24에서 이쁘게 만들어져 있는 스킨을 우리 컴퓨터에다가 다운로드를 받아서 수정을 해주는 거그러려면 다운로드가 돼야겠죠 그래서.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파일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통신 규약을 FTP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FTP는 관리자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은 이런 파일 변경 같은 걸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하게 된다면 해킹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객도 내가 만들었는 이미지도 이쁘게 확인을 해 주시고 상품을 구매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고객분들이 카페24에 접속하시는 형태를 가지고 http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페이지에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에 http 이렇게 해서 네이버 닷컴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하게 되죠 이렇게 접속을 하는 것은 카페24 즉 서버 컴퓨터에 있는 내용을 읽겠습니다 라는 뜻이 http 라고 하는 약어 우리 통신 규약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들어오는 형태와 판매자가 들어가는 형태가 다르고 이 ftp 프로그램을 손쉽게 사용하게 만들어 준 것이 카페24에 있는 이 스마트 디자인 에디터라고 하는 곳입니다 스마트 디자인 에디터가 실제로 가장 크게 하는 역할은 이렇게 보이는 화면에 글씨라든지 상품의 진열 요런 것들은 다 html 과 css jQuery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쉽게 바로바로 바로 내 카페24 서버에 접속해서 수정을 할수 있게 만드는 것을 가지고 이 스마트 디자인 에디터로 ftp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별도로 FTP 프로그램을 제가 다운받아가지고 사용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는 여기에 보이시는 이미지 이런 이미지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 HTML 문서는 이미지를 저장하고 있는 힘이 없어요. 다 프로, 파일을 불러와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일들을 내 서버에다가 올려놓고 이 이미지를 불러와서 내 화면에 노출시켜줘 라고 하는 html 코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화면에 로고 이미지 있고 가운데 큰 이미지가 3개가 움직이고 있는, 있고 는있 상품들이 쭉 이렇게 보이고 이것도 왼쪽에 배너네요 5개 그리고 여기도 이미지가 있네요 6개 자 이렇게 있고 7, 8, 9, 10개 이렇게 어, 이미지가 10개가 있어요 자, 이 이미지 10개가 있을 때 지금 이 메인 화면을 만들기 위한 파일은 총몇 개가 필요했을까요? 제가 방금 여러분들께 질문을 했죠 html 파일은 이미지, 동영상 등을 저장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불러와야 한다. 이 불러오는 것을 html 태그라는 방식으로 불러오게 돼요. 그랬을 때총 우리는 메인 화면에 이미지가 10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총 우리는 몇 개의 파일이 필요할까요? 여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다요. <웃음> 자, 여러분 몇 개의 파일이 필요할까요? 어. 뭐 아주 상세하게는 모르셔도 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런 화면은 HTML이라고 하는 문서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코드로 이렇게 쭉돼 있어요. 그죠? 요것을 번역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크롬 익스플로러 그리고 사파리 음또 뭐가 있죠? 파이어폭스 요런 프로그램들이 이 HTML 번역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런 화면으로 뿌려주는 거예요. 번역을 해가지고 이미지는 여기 요기 크기, 여기에다가 왼쪽 상단에 넣고 가운데로 움직이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이 번역기가 크롬이라고 하는 번역기가 요 코드를 분석해가지고 우리 화면에 이렇게 노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이게 만들어주는 HTML 문서가 하나 필요하겠고, 두 번째로 또 필요한 것은 뭘까요?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지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자, 이미지가 지금 화면에 10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 개만 더 하면 되겠죠. 한개 html 문서가 있으면 화면에 한 개의 html 문서에 이미지 10개를 html 태그라는 것으로 연결해 가지고 노출시켜 주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미지를 업로드하기 위해서 파일질라라고 하는 FTP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거고 HTML 수정을 위해서 스마트 디자인 에디터를 이용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리 FTP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아 놓은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관리자 화면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디자인 관리 메뉴로 들어오셔가지고, 왼쪽에 디자인 추가 메뉴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무료 디자인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제일 첫 번째에 아이베이스라고 하는 반응형 디자인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요 디자인을 디자인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디자인 추가를 해주세요 5분 내로 적용이 된다라는 확인 받으시면 되겠고요 다른 디자인도 더 있기는 하네요 그리고 디자인 보관함 들어가시면 이제 새로 여러분들이 추가했는 스킨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여러분? 네 스킨 이렇게 빼고까지 받으셨으면 해당하는 스킨 한번 미리 보기 누르셔 가지고 자, 한번 눈으로 쭉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영역들이 이렇게 잡히죠. 요런 영역들은 저희가 안쓸 거라서, 요거를 사용 안 함을 한번 눌러 놓고 하겠습니다. 자, 스킨 보시면 상단에 이렇게 쿠폰 증정한다라는 배너가 나와 있고, 그리고 가운데에 로고가 나와 있고, 그리고 메뉴들 이렇게 보이고. 왼쪽에 있는 햄버거 버튼 누르면은 전체 메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에 있는 이미지가 이렇게 두 개가 움직이고 있네요 그리고 세 개의 배너가 화면에 보이고 있고 가운데 베스트 아이템 상품 진열 했는 상품들이 보이고 더보기를 누르면은 더 추가해서 볼수 있게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 로고 있고 어. 배너 있고 오른쪽에 상품들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보이고 있고요자 그리고 세일에 기획전이 두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큰 배너 이미지 하나 그리고 또 배너 이미지 하나 그리고 인스타그램 쭉 나와 있고 하단에 카피라이트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에서 수정을 어느 어느 부분에 해볼 거냐면 여기 보이시는 상단에 로고를 바꾸는 거,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이 어, 내용을 변경하시는 것과 색깔 변경하는 거,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배너 이미지 수정하는 거, 요거를 해볼 거고.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이런 베스트 아이템이라고 나와 있는 글씨 같은 것들도 한번 수정을 해볼 거고요. 이런 것들도 수정을 좀 해보고 여기 지금 진열 영역에 한 줄에 네개가 나와 있는데 한 줄에 뭐세개두개 다섯 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카피라이트 수정하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여기 있는 요, 요 부분 여기 연결하는 것도 잘 못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음 그래서 요거까지 알려 드리고 그리고 유튜브 페이지 그 새로운 페이지 하나 열어가지고 동영상 나오는 페이지 하나 만드는 거 같이 해 보실 거고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 또는 리뷰 어 페이지 이런 것들 연결을 해가지고 뭐 랜딩 페이지 하나 만드는 거 그런 거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수업 다시 더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